Stop, please. And like. 나 까먹어. 까먹어. 내가 까먹었어. 보레펀다고 까먹었어. 내가 보레펀다고 말해놓고 까먹었어. 20일 할게요. 20일. l e v 3 여러분 진공이랑 클리너 중에 골라봐요. 이그니스 쇼트는 이따가 해볼게. 이따가 해볼게요. 응. 야, 기억이 안 난다. 뭐였지, 이게? 나왜 기억이 안 나지? 천천히 쳤어야 되나? 이거 뭐였지? 기억이 안 난다. 떨기고. 아, 기억이 안 나. 기억 안 나지만 해볼게요. <웃음> 깼어! No. No. <웃음> <웃음> 아, 아. 어 깼어! 깼어! 깼어! 어 깼어! 어어 나 너무 잘했어. 너무 칭찬해. 칭찬해. <웃음>